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B460 품질표로 가성비를 비교해보고 거기서 쓸만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쏙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저번에 B460을 한번 확인했었죠 근데 그때는 가격이 안정화가 안된 시점이었고요 모든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았고 제 표를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전원부 틀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리뉴얼 해왔고 여러분한테 더 많은 제품을 폭넓게 추천해 드릴 겁니다 우선 직접 보기 전에 앞서 표를 보기 전에 앞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살짝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류가 있거나 빠진 부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표 V2 버전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전원부 오류가 있었던 새제품 바꿨고요 그리고 새로 출시된 제품 두제품 추가를 했어요 가격의 현재 시점은 1 0 0 됐습니다. 현재 시점은 7월 26일입니다. 그 날짜 기준 가격이에요. 어, 전력제한 해제가 P1.3 버전부터 됩니다. 어떤 제품? 스틸레전드. 스틸레전드가 전력제한 해제가 안 돼서 BFB 기능인 125W까지 밖에 안 돼서 제가 비추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410 사전이 방열판이 없는데요. 방열판이 넘 중에, 넘 중에 가장 싼 B460은 어떤 제품인가요? 요것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열판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H410을 비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왜 비추천하는지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계속 살짝살짝 끓이는 살짝 게 <웃음> 그렇긴 한데. 자, H410 가격순으로 찍어보면은 뭐 저렴한 놈 8만원, 비싼 놈은 9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에즈락 제품이나 바이오스타 같은 거 포함해야 뭐 7만원 초반대 제품이 있어요. 어쨌든 좀 쓸만한 제품 사자면은 거의 9만원을 줘야 돼요 근데 쓸만하다는 그 제품도 방열판은 없습니다 자 B460 한번 볼게요 B460은 가격수는 일단 낮은 가격수는 찍어놨어요 그럼 방열판 있는 첫번째 제품이 얼마일까요? 10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나죠? 1만6천원 더 주면 방열판 있는 놈살수 있네요 좀더 상급 칩셋이라서 확장성도 좀더 좋은 놈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h 4 1는 별로 추천 안한 거예요. h 4 1 9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뛰어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에 이런 점도 있어요. h 4 1는 방열판 없으면은, 방열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모실거 아니에요? 이모스펫이 그냥 드러나 있을 거예요. 이모스펫이 전원부에서 발열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놈한테 이 방열판 위에 있어서, 열 전달로 인한, 열 전도로 인한, 이런, 발열 해소가 이루어지는 거랑, 이 혼자서, 그냥, 공기에 열전도를 해서, 발열 해소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온도가 10도 넘게 차이나요. 이런, 열화상 온도계, 이런 걸 찍어보면은, 막, 80도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온도 높은 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장담 못하지만, 전자제품은 온도에 따라 수명이 크게 변화돼요. 근데 10도면 은그 수명이 진짜 뭐 1.5배, 2배가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고 오래 쓰고 싶으시면 어지간방열판 있는 제품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h 4 8 0 c 라는거예요방열판 있는 놈이 한놈도 없으니까. 여튼 그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설명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일단 아소스 프라임 K랑 EX 제품은 제키세요 지금 제가 방열판 없어서 안 쓴다 그랬는데, H410이. 얘네 둘이는 방열판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원부도 보시면은, 1 플러스 1이죠. 상, 1, 하, 1이에요. 하, 2인 건 이렇게 2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원부가 붓이라는 얘기에요. 주황색에 칠해진 부분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전원부 붓이한 놈이고, 전원부 좀 톤실한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주황색 칠해져 있는 부분에, 검은 네모, 저거, 저거 보 모스페시카 하거든요? 작은 검은 네모가 잔뜩 붙어 있죠? 차이 많이 나죠? 어, 그래서 이두 제품은 싸더라도 제끼세요. 아예 비추천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프라임 A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B460 중에서 방열판이 있는데 가장 싼 놈이라고 했습니다. 이 놈은 그래도 전원부를 살짝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터프 플러스랑 동급이에요. 위에 놈하고 비교해보면은, 모스펫 숫자가 좀더 많죠? 똑같이 노란색 칠해놨는 부분한번 보세요. 얘는 1 플러스 입니다 하단 모스펫이 로우 모스펫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하가 좀 심하거든요? 그걸 두 개씩 붙여놨어요. 위에는 한 개씩이지만. 근데다가 방열판도 꽂아놨어요, 좌측에. 그다 러 보니, 요 놈쯤 되면은 1,400스인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 네 니가 확인해봤어? 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저 사진은 보드를 직접 구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음, 당연히 안돌려보고 말이 안되지 전력제한 해제를 직접 제가 해서 보드 보이시죠? 이 보드 전력제한 해제하고 프라임을 돌립니다. 프라임을 돌렸을 때 제가 스몰로 돌리거든요. 스몰 AVX1 온 상태인데 4.0에서 이상없이 잘 돌아가요. 10분 넘게. 15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원 온도를 측정했을 때 얼마나 니까 50.8도. 51도 정도 나오죠. 전원 온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1,700까지는 못 버티더라고요. 방열판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버티는 것처럼 보였는데, 4.7. 좀지나니까 클럭이 떨어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1,400에서 1,600 정도 쓰면 좋은 제품. 보시면은, 아수스는, 이게, 터프 프로까지, 싹다 똑같은 전원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열판 사이즈만 조금씩 달라져요. 보이시죠? 똑같은 전원부를 채용하고 전부 다방열판 사이즈만 달라진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그 중에 싼 놈을 선택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 전원부 구성 중에서 제일 싼 놈은 프라임 A가 되겠고 가격은 아수수치고 저렴한 10만 6천 정도 하네요. 혹시나 그래도 사운드랑 이더넷 칩셋 좀 좋은 거 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터프 플러스 M 붙은 거, M 플러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0, 12만 8천원 정도 하거든요 2만원 더 주고 상급의 이더넷 칩셋, 5대 칩셋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좀손해요이두 칩셋을 상급을 바꿨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가는 5천원이 추가될까 말까 정도일텐데 2만원 정도 올랐으니까요 5천원? 5천원만 많은 사이 정도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요두 제품은 나쁘지 않겠네요 라고 설명하고 넘어있습니다 그럼 밑에 깐 볼게요 프라임 플러스 m a x 말고 그냥 플레이 트 x 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 플레이 트 x 보드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가격이 보시다시피 이두 놈이 풀사이즈로 바뀌었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5만원 띄었고 3만 2천원 띄었습니다 그럼 옵션은 뭐 다른 게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보드 사이즈 커지면서 확장성은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전원부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품질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품질 차이는 없다 사이즈가 커진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5만원씩 뛰고 가격이 3만원 넘게 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볼 필요는 없겠죠 터프프로도 그냥 와이파이 모듈이 추가됐다는 것 빼고는 이 터프플러스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17,000원 추가됐으니까 가격적으로 와이파이 모듈이 보통 15,000원 2만원 사이 하니까 뭐 나쁘진 않은 건 맞는데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것도 제껴두겠습니다 다 제껴두고 어? 여기서부터는 좀확 달라지나봐요 노란색으로 칠해두셨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전원부가 드라이브 모습으로 바뀌어요 AIC639를 쓰는데 요 놈이 위에 거랑 비교하면 어? 출력이 낮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엔채널 모스 패스하고 드라이브 모습 패스는 애초에 비교 불가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위에 이거보다 밑에 게 오히려 품질이 더 좋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에요. 18만 5천원이죠. 아무리 사운드랑 이더넷 칩셋을 좋은거 쓰고 방열판 금직한거 달아놓고 보드가 이쁘게 꾸몄다 하더라도 이 돈은 용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8만원, 19만원, 21만원. 왜그 얘기를 하냐면 은 여러분, Z490 A-C 프로, 램오보드 되고 CPU 오버드 되고 1만 7 0까지 커버되는 품질이 꽤나 괜찮은 보드 물론 뭐싼이 치고 괜찮단는 얘기에요 그 보드 가격이 얼마입니까? 21만원이에요 근데 얘네들 얼마입니까? 18만원 19만원 21만원이에요 여기서 뭐 2만원 더 주거나 아니면 똑같은 가격에 Z490 보드 쓸수 있는데 b 4로9는 굳이 쓴다고요? 말도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럴 까요 이뻐서요? 이쁘다는 한 가지만으로 7만원 8만원 더 투자하겠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돈 조금 더 주고 Z 보드 가세요 그래서 이 스트릭스 시리즈는 추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H든, G든, F든, 오버 안 하고 튼실한 비보드 쓰고 싶다 하면서 그리고좀 이쁜 보드 이거 사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데 돈 하, 투자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램 <웃음> 아니야 그래픽카드 좀더 좋은 거 쓰거나 케이스나 쿨러를 좀더 좋은 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튼 그렇게 평가하고 아수스, 아수스 쪽은 결국은 이 프라임 A 정도만 추천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터프 M 플러스 까지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튼 요 두개 정도만 추천하고 넘어갈게요자이번에에즈락입니다에즈락의 HDV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방열판 있었는데 방열판 없죠? 우리가 비보드 쓰는 이유가 내가 방열판 때문에 그랬잖아 없죠? 근데 전원부도 뭐다? 1플러스 1인데 4페이지, 6페이지 밖에 안된다 그러면 전원부도 부실하다는거예요 390원 평가. 이들은치세는 이상하게 인텔꺼 쓰긴 했는데 장점이 저거 빼고는 없는거야 패스합니다 프로포는 어때요? 프로포는 점수 잘 주셨네요. 5점이나 줬네. 프로포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프로포는 싼 라인, 싼 라인업이죠. 11만원, 12만원이에요. 좀 싸요. 좀 싸고, 전원부 구성은 1 플러스 1이지만, 그래도 8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코어 기준으로. 근데다가 이제, 방열판은 꽤큰걸 썼거든요. 이 방열판에서 제가 추, 가 점수를 줬어요. 2점 줬어요. 사운드랑 오디오도 다, 아 사운드랑 이더넷 칠셋도 좋은 거 쓰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제품이 나쁘진 않은데 결국은 전원부 품질이 위에 아까 내가 보여드렸는 프라임 A보다 못하거든요. 못해요. 프라임 A보다 못하거나 뭐 비슷한 등급 수준밖에 안될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프라임보다 좀 비싸죠. 프라임 A보다. 그런 걸다 따졌을 때 에즈락 제품을 굳이 이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싶네요. 못쓸 정도는 아닌데 1400 정도 쓴다고 할 때는 써도 되는 수준이긴 한데 에즈락은 1 1만 12만원 주고 산다? 지금 아수스도 에 비슷한 등급의 전원부를 가진 애가 10만원인데? 물론 이더넷하고5대 7, 칩셋이 차이 나는 건 맞지만 좀 애매하죠? 애매해서 추천은 안 할게요 에즈락은 다 추천 안해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 ITX도 제가 제끼겠습니다왜 그러냐면 얘 전원부 출력이 너무 낮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거의 ITX 케이스는 다 쓰게 돼있는데 그것도 품질이 구려서 요건 제끼고요 애즐하게 물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스틸 레전드 스틸 레전드 한번 봐봐요 스틸 레전드 드라이브 모스였어요 아까 아수스 드라이브 모스는 얼마였어요? 18만 5천원이었어요 근데 얘는 드라이브 모스인데 얼마입니까? 13만원이에요 드라이브 모스가 엔체라 모스랑 비교가 안될 정도품질좋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보시아피, 이렇게 드라이브 모스를 갖다 때려받고, 방열판도 큰걸 넣어놓고, 어 이더넷 칩사하고 오디오 칩사도 괜찮은 거 썼어요. 1,700회까지 통과된 걸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일단, 스틸레전드가, 예전에는 전력전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 제가 이거 실제 테스트로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스틸레전드 전력전 해제 안 되는 거. BFB밖에 안 돼서, 125까지 밖에 안 풀린다고. 근데 이거를, 제가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에즈락 쪽에 건의를 했어요. 다음번 바이오스는 좀 추가해주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스틸랜드 전력 제한 해제가 되도록 바뀌어 나왔더라구요 잘 봐요 스틸랜드 바이오스인데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롱 드레이션 파워 리미트 쇼트 드레이션 파워 리미트 그리고 CPU 퀄리티 리미트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5까지밖에 안풀리던게 255까지 풀리게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1 9 0 0을 버티지는 못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1900 돌리는건데 1900 돌리고 2분쯤 지났을 때전원보 온도가 오버되면서 클럭이 까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클럭이 까져요 1900은 못, 못 버텼지만 1700은 잘 버팁니다 결국 얘네 품질은 이 스틸랜드 품질은 어느 수준이냐 면은 밖의 포수 준이에요 근데 스틸랜드가 밖의 포보다 좀 싸요 1700도 버티고 1700 오버 안 하고 쓰는데 저렴한 보드를 원한다 저렴한 비사력 공중에 추천해달라고 러면은 스틸레전드 괜찮습니다. 드라이버모스 썼기 때문에 바격포보다 분명히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전력 소비량이 조금 줍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스틸레전드 에즈락에서는 이제 스틸레전드 하나를 강력 추천할 만합니다. 에즈락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가바이트 한번 보죠. 기가바이트는 추천할 거 없어요. 저번에 영상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기가바이트는 사실상 일단 1 7 0 0 버티는 건한 개도 없고 1 6 0 0을 돌렸을 때도 거의 90도 가까이 찍혀요 기가바이트 어로스 프로가 그나마 얘네 것 중에 좋은 게 어로스 프로인데 어로스 프로 AC가 조금 더 좋은데 가격이 20만 원이니까 답도 없고 그 밑에 살만한 가격대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 방열판 있고 그런 애들 보면은 방열판 있고 제일 싼 놈이 11만 5천 원이에요 아까 아수스 까아거 얼마였죠? 아수스 거 10만 6천 원이야 자꾸 내가 가격를 가게, 강조하게 되는게 결국은 방열판 있고 제일 싼걸 고르는거는 H410 대용품이란 말이에요 만원이라도 비싸면 약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전원부도 위에 보면은 이거보다 부실하고 맞죠? 물론 이드넷치사하고 오디오치사 조금 더 좋은거 쓰긴 했는데 하, 가격 추천하기좀 애매하죠? 가격, 가격 측정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건다 패스할게요. 여기 추천할 만게 없어요. 전원부 다 부실해요. 일단 전원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 베이스가 통과돼야, 예선전이 통과돼야 나머지 품질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방열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넷 칩셋이라든지 오디오 칩셋이라는거 이런 거볼 수가 있는데 얘는 예선전 통과하는 제품이 없어요. 기가바이트는 싹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MSI 깐보죠 MSI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싸보드 프로보드는 여전히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거는 뭐 H410하고 비교도 차이가 없어요 그 위에 이제 와이파이 달린 VDH라고 있어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자체는 제일싼 H410... 아니 일싼 H가 아니지 그 MSI 제품의 H410하고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방열판 달아줘요 방열판 있는 거 없는 거는차이크다 그랬잖아요 달아주는 건 베스, 좋은 선택이지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와이파이를 달아줬는데 아, 이게 좀 아쉬워요. 와이파이가 AC 3168인데 이거 속도 433밖에 안 나오는 구형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와이파이지 와이파이 제품치고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이파이 모드 때문에 가격 단가가 조금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12만원 정도에 형성하고 있거든요. 아, 이걸 굳이 살 필요 있나 싶어요. 넘어가고요. 바주카 한번 볼게요. 바주카 12만 8천원이거든? 근데 솔직히 이거 스틸 랜보도 못하잖아. 근데 이거를 굳이 이돈 주고 살까? 아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바주카 패스하겠습니다 박격포 박격포는 괜찮아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스텔 레전드보다 메이터가좀 떨어집니다 7천원도 비싸요 하지만 튼실한 전원부가 있습니다 전원부 지금 숫자 차이는 느껴져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기가바이트 왜 씻는지 알겠죠? 기가바이트 지금 전원부 오우 씨. 주황색 칠해놓은게 코어 부분 전원부거든 이거 보다가 박격포 보세요 오씨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다른데? 박격포는 기가바이트 옆에 있는 게 위에 하얀 더붙은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차이납니다. 아, 기가바이트 괜히 씹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방열판도 야 기가바이트 거 보니까 좀만 좀만해 보이죠. 뭐에 비해서 박격포 에 비해서 그래, 지금 박격포는 사실 진짜 비사력 공중에서 최상위 제품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에요. 이거랑 스텔레전드랑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박격포는 가격이 뭐스틸레전도보다 7천원보다 7천원 비싸더라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토마크 같은 경우는 에 가격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18만원 넘어가면 뭐다? 그냥 z 4 0 써라.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좋더라도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바이오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격비에서 어느 정도 품질이 나쁘지 않은 전원불 채택하고 있는데 바이오스타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 이해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는 바이오스타입니다. 하하하. <웃음> 여튼, 어, 그러면 총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아수스에는 딱한 제품 추천할 만하다. 프라임 B460M-A. B460 중에서 방열판이 달려있는데 가장 저렴한 제품. 그리고 전원부도 평탄한 치는 제품. 다만, 이더넷 칩셋하고 오디오 칩셋이 살짝 아쉽고, 방열판 크, 크기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서 1,700을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충 1,400에서 1,600K 쓰실 분들만 사서 쓰면 가성비가 좋은 H410을 대신할 보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어, 어, 아사스는그 외에는 추천할 거 없고 에즈락도 안 보면 에즈락도 딱한 개만 추천할 만하다. 스틸 레전드. 13만원에 무려 드라이버 무스를 박아놨다. 소문으로는 1 9 0 0도쓸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돌려보니 1 9 0 0은좀 빡세더라 전원보 온도가 문제가 생기더라 하지만 B460으로 1 7 0 0 k 까지 커버가 된다는 것은 아주 걸칠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가격도 애절하긴 만큼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B460을 쓰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겠다 기가바이트는 패스하자 MSI도 박격포 하나만큼은 정말 봐줄만하다 전원부 비록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지만 엔체랄 모스 패스를 빵빵하게 박아놓고 정말 큰 방열판 모든 제품하고 비교해도 가장 탑에 드는 방열판을 채용함으로써 어, 1700k까지 클럭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가격은 스틸레전드보다 7,000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가성비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에즈라 스틸레전드를 가시고 어, 에즈락제품이 찝찝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 박격포로 가시면 될것 같다. 양대삼역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평가 마무리 지었고요. 어때요? 고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 H460 H460 떠들지 말고 B460 M-A 쓰세요. 아, 여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엔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저생방 하러 가야 돼요. 빠르게 마무리